i s s a r e r y e s of Heaven s t h o e n only t s h e o o double 오늘은 예림이랑 한강 속동 가는 날직 만든 샌드위치에요 데에에엠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치킨을 너무 많이 한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그리고... 고배 아침에 내가 깎았거든? <웃음> 절반이 사라졌어 와 <웃음> 뭐야 모양. 내 거랑 너무 차이나잖아 뭐야 <웃음> 소스 귀엽다 단거와 아, 이거 저녁까지 먹어도 되겠어 <웃음> 야. 근데 우리 이거 다못 먹겠다 <웃음> 나이스 와 <웃음> 내가 좋아하는 사실 아쿠카도 한 번도 안 된다고 했어 와 나라니 그게 있어. 분명 나 혼자인데 누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그민망함이있어 다시 한번 너가 대단해졌어. Good morning, h a happy Oh, just a happy, happy, happy guy. 요스라고 해요. 스스 Amogus. I'll be back. 야, 나 이것도 처음 해봐. 맛있어. 이것도 처음 해봐. 아, 맛있어. 이거 뭐야 이거? 치웠어? 응. 왜 맛있는데? Motherfucker. 뭐야 건. 야나 신나는 광고 주세요. <웃음> 나는 깔나게 먹을 자신 있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솔직이네저 오늘 야, 팟이네, 저 오늘 야, 팟이네, 저이다이네이네저이네저이네저 오늘 이네저 오늘 이이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구...